이 키가 지금 제 키보다 훨씬 크죠? 한 2m 50 정도 되는데 이 뿌리 땅속에 뻗어 가있는 뿌리는 1m 이상 뻗어 갑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줄기에는 뿌리가 없죠? 네. 근데 여기 땅에 닿는 순간 이렇게 뿌리가 내립니다 아 땅에 닿는 순간? 뿌리... 네, 닿, 닿는 순간 내립니다 이거 수확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몇 천만 원 되겠죠? 몇 천만 원을 지금 땅 속으로? <웃음> 나 같으면 은 그렇게 안할 수도 있을 것같아요 <웃음> 역시 스포네고의 선택은 달라도 다릅니다 <웃음> 야, 이거 배워야 돼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옥수수 뽑으면 어떻게 해요? 수단글라스입니다 수단글라스 이게 뭐라고요? 수단글라스 수단글라스? 네. 아프리카 수단? <웃음> 어? 수단의 이게... 풀인가? 네. 키가 엄청 커요 <웃음> 이 앞에는 지금 수단글라스를 신 거예요? 어, 여긴 심어놨었는데 이제 앞전에 태풍 온다 할때이큰 수단글라스가 넘어지면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예, 전밭을 이렇게 트랙타 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노타리을 쳐준 거죠. 그러면 이제 쓰러져도 길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아, 그래서 했다. 네, 예, 한 바퀴씩은 다 이렇게 노타일 쳤습니다. 이거 일부러 심은 거예요? 네 예, 양파, 마늘 그 수확해내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그 파종기로 해서 파종을 해서 키운 거죠. 이렇게 수단라스를 키운 다음에 어, 여기를 트랙타 가지고 노타를 쳐서. 원래 이게 그 소먹이용으로 풀을 베서 이렇게 감아서 소먹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소를 먹이는 게 아니라 어 땅한테 양보해서 이 섬유질 많은 수단글라스를 땅속에 다시 다 집어 넣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료 살포하고 그 농사를 지으면 그퇴비 효과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단단하네요 제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<웃음> <웃음> 거뜬하네요 네. 수단그라스라는 거를 저는 이게 옥수인 줄 알았는데 네. 이게 수단그라스라는 네. 식물이고 네. 요게 지금 소먹이로도 네, 지금 이렇게 땅에 넣는다고 하면 소 키우시는 분들은 아우. 저 아까운 걸저 아까운 걸소 먹이면 아까운 소, 걸. 소가 살이 얼마나 찔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<웃음> 슈퍼농부는 달라도 달라 네? 역시 땅을 위해서 이 여기가 그 전에 양파를 심었던 아, 곳고 양파 있는데 심었던 양파를 수확하고 나서 네. 이 수당글라스를 또 심어서 네. 이렇게 키워서 네. 이걸 또 갈아서 다시 밭장만을 한다. 땅속에 넣어 땅한테 양보하는거죠? 슈퍼농부의 선택은 일반 농부들하고는 달라 <웃음> <웃음> 역시 슈퍼농부는 슈퍼농부 같아요 <웃음> 이야 이것도 돈이 많이 들었을텐데 뭐 식값 들어가고 이제 장비로 제가 직접 하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어 기계로 수확해서 판매를 하면 지금 저희 농사 짓는 그 배추밭 무밭도 다 이렇게 키워서 이거보다는 키가 좀 작았지만 키워서 이제 땅속에 넣어주고 파종을 다 했거든요 어... 그렇지만 이게 이거 수확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몇 천만원 되겠죠 몇천만원을 땅속으로 <웃음> 나 같으면은 그렇게 안할 수도 있을 것같아요 <웃음> <웃음> 역시 슈퍼네고의 선택은 달라도 다릅니다 <웃음> 야이 배워야 돼 배워야 돼야 예. 그게 수단그라스 뿌리죠? 네 수단그라스 뿌리 굉장히 옆으로 많이 퍼졌네 지금 잘려서 그렇지 이 키가 지금 제 키보다 훨씬 크죠? 한 2m 50 정도 되는데 이 뿌리 땅 속에 뻗어 가 있는 뿌리는 1m 이상 뻗어 갑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줄기에는 뿌리가 없죠? 네. 근데 여기 땅에 닿 있는 순간 이렇게 뿌리가 내립니다 아 땅에 닿는 순간 뿌리... 네, 닿, 닿는 순간 내립니다 이렇게 심겨져 있을 때 마디에서 나오고 마디에서 나오면 크레인 잡아주는 것처럼 딱 고정을 시켜주겠죠 아... 네. 자기 몸이 바람에 쓰러져서 넘어지지 않게끔 지탱을 할수 있는 그런 가지들이 나오면서 다시 뿌리를 내립니다 이게 또 기후 변화에도 좋, 좋다고 들었는데 네, 지금 수단글라스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, 햇볕이 나고 바람이 불면서 땅속 수분을 뽑아 올리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 같은 경우는 어, 마르는데 뭐 일주일이 걸리면 이렇게 수단그라스가서 있으면 어 3일 반, 절반 정도 시간만 지나도 땅이 수분이 빠지면서 다 마를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빨아 올리면서 밭도 빨리 말, 마르게 해주고 이 뿌리가 내려가면서 토양 자체 위에 보이는 그 수단그라스도 있겠지만 땅 속에 뻗어 있는 뿌리 양도 엄청나겠죠. 그렇게 땅 속에 들어가면서 어, 통기성도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땅을 살려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. 이렇게 수단그라스를 심게 되면 대비 양도 훨씬 줄여서 사용을 해도 그만큼의 효과가 나는 거죠. 땅땅 땅 자체가 부드러워지면서 통기성도 좋아지고, 미생물이 살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? 네, 숲속에 이렇게 낙엽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그 땅에 떨어지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음. 밑을 파보면 부드러워지는 그렇게 그 부엽토 같은 느낌? 음. 어. <웃음> 어제까지 오전에도 비가 조금 내렸고 이틀 3일 전까지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발이 안 빠질 정도의 수분을 오늘 바람 불고 햇볕이 나니까 이제 수분을 계속 빨아 올리고 있거든요 수단그라스가 그러면 뭐한 이틀 정도 더 있다가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이제 노타리 작업을 해서 마늘 심을 준비를 해야죠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 작업이 옵니까? 수단그라스 노타리를 치고 이제 칼슘이랑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칼슘 유황 비료 그래서 이제 토양 개량을 좀 해주고, 그 다음에 다시 노타리를 치고 한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비료 살포하고 해서 마늘을 파종할 겁니다 여기. Here we go.